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해상 운송론 제5강 해운 관련 기구 및 조직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해운 관련 조직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해운 관련 조직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오늘은 선조 단체와 또그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어, 선조 단체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해운조합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해운협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Korea Ship Owners Association라고 영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외향 선사들의 이익 단체로서 회원사의 권익 증진 및 우리나라 외향해운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며 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선대 규모가 총톤수 10만 톤 내외에 불과했고 선주 단체도 대한 대형선주협회와 대한 대형선주협회 한국 대형선주협회로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 제2공화국 출범과 함께 해양단체를 발전적으로 해체시키고 1960년 6월 20일 국영해운회사인 대한해운공사를 주축으로 단일 선조단체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12개 선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한국선주협회를 설립하게 을 되고요. 그동안 이선조회회가 발전을 거듭해서 인천 광명의 지구협의회 부산 사무소를 각각 개설하고 국제해운연맹, 벌택국제해운동맹 국제해운회의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국제적인 해운단체로 발전해왔습니다. 2020년 11월 명칭을 한국선주협회에서 한국해운협회로 변경하고 창립연월일도 사단법인 대한선주협회의 창립일인 1954년 4월 20일로 어, 소급하도록 이렇게 어, 결의를 했습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한국해운협회는 외양선사들의 이익단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회원 및 조직은 2020년 2월 현재 외양해운선사를 중심으로 99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를 있고요. 의결기구로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집행기구로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보시면 은 어, 의결기구로서 총회가 있고요. 총회의 의결을 집행하는 이러한 이사회가 이, 역시 의결기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그 밑에 해무위원회, 국제위원회, 항만위원회,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지구협의회가 있고요. 어, 집행기구인 사무국은 회장과 상금부회장의 지휘하에 총무팀, 해무팀, 업무팀, 기획조사팀, 부산사무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국근해수송협의회 동남아전기선사협의회, 황해전기선사협의회, 한국유조선사협의회 등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한국해운협회의 중점사업은 1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양선사를 위한 정책개발과 이를 국제적 또는 국내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해운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첫번째, 해운정책세제금융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조사해 연구하는 기능입니다. 두번째, 정부, 국회 및 기타 요로에 업계의 의견 및 주장을 개진 또는 건의하는 것이고요. 세번째는, 외양해운선원의 수급대책 및 노사대책을 추진합니다. 네번째는, 선원교육 및 관련 법령 개선, 선원 선박 경쟁력 대책 추진 등입니다. 다섯번째는 선박 확보자금의 용자및 각종 기금에 의한 사업자금 조선 업무입니다. 여섯번째는 외항해운에 관한 정부 업무대행이고요. 일곱번째는 외항해운산업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입니다. 여덟번째 외항해운에 관한 특수화물의 보호대책 및 기타 공동대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 국제협약 및 조약, 해운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국제해상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배포가 있고요. 열한 번째, 해운 시황 분석, 통계 및 실적 업무 등이 있습니다. 또 열두 번째로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사재단의 업무도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운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리아 쇼핑 어소시에이 n 이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949년 조선해운조합령에 의하여 대한해운조합연합회로 창립이 되었다가 1962년 한국해운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대, 한국해운협회가 외양선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활동하는 것과 대비하여 어, 한국해운조합은 주로 내양해운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특징이 되는데 업무는 내양해운업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설립될 때는 내향해운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지만 어, 오늘날은 한국해운조합이 발전하면서 어, 꼭내향해운업에 이렇게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 주로 내향해운업자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한국해운협회와는그 구성원이랄까 회원의 차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회원및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은 어, 한국 해운조합법은 조합원의 자격을 국내 주된 사무소를 등재로서 해운 어, 한국 어, 해양 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해양 해상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해양 수산부 장관에게 해상 화물 운송 사업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조합원의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서 어, 그 조합원의 그 회원이란 그 회원의 자격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또해운법에 따라서 선박관리업을 영위합니 자, 이 선박관리업자에게 선박관리를 위탁하는 선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사업 을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은 항만법에 따라서 예선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은 도선법에 따라 도선업무를 영위하는 자. 다음은 순항구호법에 따라 선박을 군환하는 자. 일곱번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자. 여덟번째,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자. 아홉 번째, 수상내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내저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수상내저기구를 소유한 자. 열 번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환경관리업을 영위하는 자. 열한 번째, 의장관리법에 따라 의장정화, 정비업을 영위하는 자. 열두 번째, 그 밖에 선박법에 따른 선박을 소유한 자. 열세 번째, 해운법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의 해상역의 운송사업자. 열네번째,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서 국제물류조선업 등록을 한 자, 이와 같이 준조합원이 굉장히 그 자격이 확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해운과 관련 해운항만 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음, 어, 사업자들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웃음> 어, 해운법에 따른 해상 여객 운송사업자 또는 해상 물건 운송사업자의 한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준조합원 제도에 의하면 해운법상의 각종 해운업자 및 항만 운송사업법상의 항만 운송사업자 등 해운유관업에 종사하는 자나 선박을 소유한 자는 거의 대부분 어, 이런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의결 기구로는 총회와 이사회로 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기구와 조직은 이사장 직속의 전략기획실과 감사실, 경영지원본부의 3개실, 사업본부의 2개실 및 10개 집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어, 조직과 기구를 보시면요, 회장 밑에 이사장이 있고요, 어, 그 이사장의 직속기구와 전략기획실과 감사실이 있고, 경영본부, 지원본부와 사업본부로 크게 구분이 됩니 그래서 경영지원본부는 경영관리실, 정책지원실, 정보화지원실이 있는데요. 주로 이 경영지원본부에서 하는 업무는 소위 그, 내양해운 선사들의 이익단체 역할을 하고 또 정부, 그 해양수안부 등의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업무를 그 내양선사들에 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는 초기에 해운 조합을 설립을 할 때, 결국 내양 선사들이 굉장히 염세했기 때문에, 이, 이러한 그 조직을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내양 해운 선사들을 위한 어, 어, 보험사업, 즉, 그 P&I 공제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 허용을 해줬는데, 이러한 공제사업이 이제 사업본부의 업무용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한국해운협회의 경우 외향선사들로 구성되어 이 있지만 회비로 운영이 되는 반면에 한국해운조합은 사업본부의 공제사업으로 인한 그 수익을 통해서 이러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오히려 그내양선사들을 지원하는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지부가 부산지부, 인천지부, 목포지부, 여수지부, 제주지부, 완도지부 울산지부, 서해지부, 경남지부, 포항지부 등의 10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해운조합의 주요 업무로는요, 첫째 어, 내항 해운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이익단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석유류 공급 및자재 공동 구입, 또 정책 지원, 터미널 관리, 전산 매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운영, 선박화물 운송지원정보센터 운영 등이 주요 업무에 속합니다. 먼저 공제 사업을 보면요.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위한 각종 공제를 인수하는데, 공제라는 것은 이제, 그, 일종의 상호보험 형태로 이 법에 의해서 어, 인수하는 보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현재 조합이 운영중인 공제사업은 선박공제, 선주배상책임공제, 선원공제, 선주배상책임공제 여객, 또 수상대조공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이 있습니다. 어, 전세계 130개국, 20, 238개 업체와 어, 클레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클레임으로 어, 가입된 선박이 가압류될 경우에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클레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공급 및 자재 공동 급공 구입 사업인데요. 한국해운조합법과 조사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소유 선박과 관리 선박,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및 관리 운영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면세석유류, 영세석유류, 과세석유류, 윤활유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해운조합법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 구입 가능 물량 등에 대한 조사, 공동구입 조선및 음,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구입자재는 선박용 페인트, 로프, 식료품, 소모품 등이 해당이 되고요. 공급대상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 소유 및 관리선박,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및 관리 운영하는 선박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사업인데요. 연안해운업자이익단체로서 조합의 본질적 업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해상화물운송은 경쟁력 확보지원, 해상 여객 운송 선진화 및 해상 관광 활성화, 또 내양선원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해상 화물 운송의 경쟁력 확보 지원 업무는 연안 선박 현대화 사업, 선화주 상생 환경 조성, 선박 및 연료유 세제 감면 지속 지원, 조합원 사업 개발 및 연구 용역 진행 등 연안 해운의 경영 환경 조성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해상여객운송선진화 및 해상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상관광신규수요 창출을 통해서 연안여객선업계의 지원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내양선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서 해기사 양성지원, 외국인선원의 안정적 고용 및 장기승선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터미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연안여객선 터미널 현대화 사업추진의 일환으로서 지역별로 터미널을 건립 후에 조합해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여객사업자 및 여객으로부터 사업회비를 부과하고 있고요. 2020년 2월 현재 연안여객터미널 15개소 이 목포연안, 목포국제, 흑산, 거은 군산연안, 포항, 울릉, 제주, 연안 완도, 통영, 대천, 오천, 녹동, 홍도, 나로도 등의 15개소의 여객터미널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여객터미널 4개소, 제주, 국제, 서귀포, 속초, 군산국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사 매표 입니인데 여객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국 연안 여객터미널 및 기항지에서 여객선 승선권 발동, 발권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남부해상수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남부해상수송지원을 남북 위해서 남북해운수송망구축, 선화주 협력구축 및 남북해운수송지원, 대정부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 등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 다음은 해상 어, 선박 화물 운송 정보 센터의 운영인데요 연안해운은 전국 28개 무역항, 22개 연안항을 중심으로 작은 유인도서까지 도서민의 생필품에서부터 국가 기관 산업의 기반이 되는 대량 화물 등을 운송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 운송을 통한 국가 물류 혁신을 위하여 연안 선박 운항 정보 및 화주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연안 물류 종합 정보망을 구축하여 복합 물류 업체와의 연결을 통해서 화물 추적 공성물량 최소화 등연안 해운 경쟁력 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어, 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지능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양지능공사는 2018년 7월 한국해양지능공사법을근거해서 어, 설립이 된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 됩니다. 어, 2016년에 어, 해운 위기로 인해서 한진해운이 도산하는 등 크게 그 우리나라 해운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그 방법으로 해양지능공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해양지능공사의 업무는 주로 에, 우리 정부의 그 공공기관 중에서 어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해운분야에 어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어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기능은 사업 영역에서 할수 있는데, 해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경영지원, 보증지원, 정책지원의 4개 영역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기구 및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 어, 사장의 g b 하의 경영기획본부, 투자보증본부, 정책지원본부의 3개 본부를 두고 있고, 사장직속기구로 감사실, 혁신성장실, 해운산업정보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조직을 보시면요 사장 밑에 어, 직속으로 감사실, 혁신성량실 해운산업정보센터가 있고요 어, 실질적인 업무는 이제 경영기획본부, 투자보증본부, 정책지원본부 등에서 하게 되는데 어, 주된 업무는 아무래도 투자보증본부에서 하는 일은 투자보증업무가있고요 그다음 경영기획본부에서 이그 리스크심사도 뭐 기타 정책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투자보증본부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업무 영역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지원을 하는데요. 선박 및 터미널 투자 또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 채권, 주식의 매입 및 중개 등을 하게 됩니다. 또 경영지원 업무에서는 해운 시황 분석 및 정보제공, 해상 운임 지수개발 및 운영, 선박 투자 컨설팅, 운임 선도 거래 시장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 지원인데요, 공사의 보증 지원 업무로는 선박 및 터미널 투자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지원 업무로서 어, 정부 시책 보조금 지원, 해운 항만 관련 조사 및 연구, 해외 물류 시장 진출 지원, 해운 항만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그 항만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사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입니다. 부산, 여수, 광양, 울산, 인천의, 어, 그네개 지역에 각각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공법인이지만 항만공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산, 부동산 및 항만시설 관리권을 출자받아서 이를 자산으로 운영하고 국유재산으로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각각의 항만공사로부터 수익을 배당받는 정부출자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분을 가진 상사법인과 유사한 성질의 법인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 항만공사의 조직 및운영은 항만공사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보통 공문법이라고 하는데 공문법의 일부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은 항만공사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정부 출자 기업으로서 이 법상 총괄청이 즉 기획재정부가 주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공문법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즉, 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고, 급여의 공기업을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어,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정부출자기업체의 그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예, 첫째,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은 효율적 처리 및 어, 한국지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했다는 한국그자산관리입니다 두 번째,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공사. 세 번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네 번째,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각종 그 특별법에 따른 어, 공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나 은행들도 뭐 포함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한 27개 정도가 이제 출자 기간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26번째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자 기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부 배당 대상 기업의 범위에도 보면 이렇게 쭉그 별표 1에 따른 기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88 관광개발주식에서 등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어, 요러한 규정에 서정부 어, 투자 대상 기업으로도, 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 1에 따른 기업이니까 항만공사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공기업에 속하는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를 했을 때, 어, 부산 항만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에 속하고 나머지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근거는 항만공사법 제8조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항만공사법 제8조의 규정은 제한적 열거사항으로서 항만공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번째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 화물 관리, 여객 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 항만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만 배우단지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세 번째, 항만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항만 재개발 사업. 네 번째,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리나 항만 시설의 조성 사업. 다섯 번째,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 운영 여섯 번째 항만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일곱 번째 위의 사업에 따른 조사 연구 개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여덟 번째 항만 구역위에서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아홉 번째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 등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 연구 정하는 사업. 어, 열 번째는, 음, 그 1번부터 5번 또 8번, 9번 사업에 관련된 부대 사업의 직접 시행이나 출자 주 또는 출연입니다. 어, 여기에 소요되는 이제 재원은 어, 여섯 번째 보면 은그 항만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과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받은 사업이 들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공을 어,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10번에 따른 부대사업의 직접 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출자에 관한 동법 제6조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때 제3조 내지 5조에서 공사가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 관리권으로 전환해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을 있습니다. 또 항만법 제16조에서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항만시설관리권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사실상 항만공사에 고려한 사업은 항만시설관리권 행사 즉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그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의무로 제한이 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원 등에 대해 재원이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 것은 그 실제로 이제 그 재산을 100% 국가가 출연한 재산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어출 출연 기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어 결국 이제 공기업의 특성상 어 또그 국민들이나 또 어그 지역주민들의 그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거나 뭐 이러다 보면 방만하게 경영되면서 어, 재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어, 출연재산에 대한 이익을 배당하는 국가가 받아야 되는데 어, 이러한 배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로서 부실경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출연 재, 재원의 출연이라든지 사업의 범위라든지 뭐그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법적 규정에 서이웃을 제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주된 사업은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중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고요. 또 항만법 제2조 7호에 따른 항만배우단지의 조성 및 관리, 항만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다섯 번째, 항만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열거된 주된 사업은 모두 항만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항만시설 관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정한 범위 에서 항만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항만공사의 주된 사업이다. 이렇게 명확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대사업으로는 어, 기타 부대사업의 직접 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고유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법에 따르면 요 항만의 소유를 예외 없이 국유로 하고 있어서 항만시설의 신설, 개충유지 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요 항만공사법 제8조에서 항만공사의 시행을 사업 범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항만법상 비관리청의 자격으로 항만공사의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항만시설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가 보유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운영 업무인데요. 그 항만공사법 제8조 1호, 제2호에서 규정한 항만의 운영은 항만법 제30조에서 규정한 항만시설의 사용과 항만시설을 사용하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항만공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각 지역에 4개의 항만공사가 현재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항만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인데요. 항만공사법에 근거하여 부산항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4년 1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정부로 위탁받은 부산항의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 배우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 재개발 및 마리나 항만시설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인데요. 항만공사법에 근거하여 여수항과 광양항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1년 8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인데, 전부로부터 위탁받은 여수항과 광양항항의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배우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또 항만 조성 및 관리 운영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위탁 사업 다섯번째, 항만 구역 위에서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 생활 시설 및 복리 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업 일곱번째,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산 항만 공사인데요 항만공사법에 근거하여 울산항 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7년 7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울산항의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요. 항만시설의 공사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또 위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인력양성 여 번째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생활 근린 및 복지 사업 등의 건설 및운영 다섯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여섯 번째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항만 공사인데요. 항만 공사법에 근거하여 한 인천항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05년 7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인천항의.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물류시설 운영, 또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네번째 항만관련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다섯번째 항만이용자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봉의시설 등의 건설운영, 여섯번째 외국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일곱번째, 상기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의 직접시행, 출자 또는 출연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 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관리운영 등을 시행, 수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어, 이상 그 우리나라의 주요 해운 관련 기구와 조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첫째, 이제 우리 해운기업 즉그 선사들의 조직인 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해운조합을 비교해서 토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해운진흥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을 분석해보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토론해 봅시다. 세 번째는 항만공사의 법적 성질과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조사해보고 토론해 봅시다. 어, 이상 그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